올해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최근에 판결을 받은 사안인데요. 올해 의뢰인분인 피고 입장에서 이혼 청구 기각을 보하셨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우선 주문은 원고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여 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일단은 우리 이혼 사건이 뭐 보통의 소송이 그렇지만 1심, 2심, 3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예를 들어 이혼이 기각됐다.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전부 이제 패소한 것이 되고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한 것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항소심에 제기 없이 뭐 그대로 지내거나 또는 뭐 회복을 상호 이제 해보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시 항소를 제기해서 원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직도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합의를 시도해 보거나 항소심에서만큼은 또 이혼 판결을 받고자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추가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우리 의뢰인분의 경우에도 이제 일심에서 상대방은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 뭐 상호 뭐 피고의 규칙 사유도 있고 갈등이 뭐 상당했다 이미 별거한 기간도 깨 되었다 이런 주장을 좀 여러 가지로 하셨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던 건 맞지만 사실 부부가 지내다 보면 갈등도 있게 마련이고 지나고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노력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표시하셨고요. 이렇게 뭔가 피고의 규칙 사유가 아주 분명하지 않을 때는 피고가 소송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서면을 어떠한 내용으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이제 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 피고 의뢰인 분께서는 부부 상담을 요청하셔서 부부 상담 절차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본인께서 좀 느끼신 바를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이 주효했다고 보고 이로써 이제 1심 청구가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원고는 항소까지는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항소심을 제기를 하셨고요. 그랬더니 이제 원고는 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피고가 가압류를 했다. 이걸 공격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이혼 피고 입장에서는 참 재산이 피고의 명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민할 거리가 한게더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고가 지금 이혼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피고 명의로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피고는 이혼 기각을 구해요. 그러면 사실 이혼 기각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거나 예비적으로나마 정리를 하면 되죠. 네, 어차피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면 은 피고 명의의 재산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근데 만일 이 재산이 피고의 명의가 아니고 원고의 명의다. 그러면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이혼 기각을 이제 구해서 이혼이 되면은 재산은 그대로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혼이 기각이 되면 그 상태 그대로 이혼이 인정이 되면 내가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만 재산을 갖고 올수 있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세요 근데 이혼 기각만을 주장하자니 원고의 재산을 처분하면 어떡하나 내 명의가 아니다 보니까 원고의 명인데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원고의 단독 명의인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이상 갖고 올 수가 없는데 그럼 원고는 이혼 소송 중이든 또는 이혼이 기각된 이후든 그것을 처분할 위험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고는 참더 입지가 나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을 싶은데 이 재산은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마다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의뢰인분은 일단은 가압률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는데 우리의 주된 생활의 터전인 부동산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해서 뭐 다른 곳으로 이제 뭐 은닉하거나 하는 경우 우리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터전이 없어지지 않냐 나는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 재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또 저희로서는 또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말 그대로 처분에 대비한다. 그리고 뭐 만일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을 구하거나 이혼이 될 경우에 대비한다. 그래서 사실 서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면서 가압류를 하는 건데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뭐 주장할 게 없다 보니까 뭐라도 1심보다는 추가로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또뭐 가압류한 걸 보면 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뭐 파탄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뭐 집중적으로 하고 여러모로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재판부 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었죠 또뭐 가압류 한건 인정되는데 그 주된 목적이 부동산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혼회사라고 볼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이 되었고요 <목소리>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가압류되었을 때 사실 원고 입장에서는 재소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압류를 했으니 그게 이혼 재산 분할을 전제로 한 거니까 이혼 청구를 해라 피고 입장에서는또한 번의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다니 나 이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나마 재산분할좀 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아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네 그렇다고 나는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이혼을 잘 밝힐 수 없다 해서 재소 명령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희도 그런 내용을 제출했죠.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뭐 재소명령 신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정말 이혼 전제로 재산분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이라도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예비적으로도 반소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면에서 혼인관계 회복을 일관되게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주로 반박한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되면서 결국엔 원고의 항소심 이혼 청구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피고 입장에서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 기각을 구하셔야 되고 기각 입장에서는 뭔가 상대방의 규칙 사유에 대한 주장 반박이라든지 우리 입장에서 주장하는 그런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또그 과정에서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이 좀 가능할지 그런 절차를 시도를 해보셔야겠습니다.